진짜 아 진짜 간지 <웃음> 안녕하세요 아저 지금 그 베트남 다낭에서 굉장히 유명한 버스 타러 왔어요 비케비치 지금 거의 끝까지 왔고 여기가 버스 정류장 같아요 버스 정류장이라기보다는 버스 종점 여기가 12번 버스 타는 네, 출발하는 곳인데 저기 저 버스가 지금 5분 뒤에 전부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버스 타러 왔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1 5 버스랑 12번 버스 이렇게 와와 있어요 네, 베트남에서 버스 탈 때는 그 버스마다 가격이 되게 달라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시내버스 시외버스 가격이 다르니까 보통 시내버스 같은 기준으로 5,000동이 있어요 5,000동. 우리나라 돈으로 250원이에요 250원이고 그리고 베트남 버스는 항상 두 분이 계세요 안에 기사님하고 그 다음에 돈 받으시는 분한분 분 이렇게 있어 가지고 두 분이 계시고 오, 지금 버스가 출발할 것 같아서 미리 좀 타고 있을게요. 보면은 항상 기사님하고 그 기사님 외에한 분이 더 계세요. 그래서 어 버스를 타신 다음에 돈을 준비. 잠깐만요. 돈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5천 동 있죠. 이 5천 동을 드리면 어 티켓 같은 걸 줘요. 예, 티켓 같은 걸 주는데 저 가끔 버스에서 검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티켓은 잘못 주세요. 신감은? 예, 한 거. 그리고 베트남 분은 어, 되게 많이 친절해. 신감은?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받아주세요. 그, 베트남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유튜브 채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000동. 그리고 그 베트남 한달 살이 하시는 분들은 이 버스가 9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4,500원? 4,500원 내면은 무제한으로 탈수 있는 한 달권을 줘요. 여권이랑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권 여권 사본이랑 제가 알기로는 여권 사본을 제출해서 어, 어 프리 티켓을 받을 수 있어요. 한달 동안 이 해당 번호 버스를 무제한으로 탈수 있어요. 9만 동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학생증 같은 걸탁 내고 타시는 분도 있어요. 가지고 근데 사실 이거 버스가 로컬 사람은 많이 없어요. 왜 에어컨 엄청 빵빵하고 진짜 깨끗해요. 그래서 한국 에 오신 분들은 이 12번 버스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이 12번 버스가 어, 웬만한 데다 가요. 정말 정말 많은 곳들 가요. 미케비치도 가고 어, 그리고 어, 공항도 가고 저희 집도 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해요 어, 정말 시원하고 깨끗하니까 다낭에 오시면 버스도 한번 꼭 이용해보세요 내릴 때는 여기 보면 아 이건 고장마케나 아 거기서 배를 누르거나 아니면 기사님한테 내리겠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다낭에서 버스 탈 때는 다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아나 버스 앱이라고 있는데, 그 앱을 다운받으시면은 버스 노선과 가격이 상세하게 나와있죠 그리고 GPS 연동돼서 자신의 위치와 어, 자기가 가는 경로까지 정말 자세히 잘나와있으니 아, 단점은 영어라. 뭐, 그래도 사실 큰 어려운 영어는 없어서 금방 익숙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대차 간격, 그 다음에 노선별, 어, 버스, 이런 게 정착되어 있어 그래서 버스를 타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GPS를 확인하시면 자기 목표까지 쉽게 조절할 수 있게. 그리고 제가 테크니션 몇 개를 첨부해서 빼고, 이렇게, 이렇게. 이쪽은 다낭 여기 웃긴 게, 이 단항에 있는 이강 이름이 한이 한. 보통 많이 들어봤죠? 그, 베트남 말로 강이라는 게 송이에요, 송. 1 0 0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데. 이단다있 이곳에 있는 데. 이곳워 있는 데. 이면에 있는 데. 이곳에 있는 데. 이곳에 있는 데. 에 있는 데. 이에 있는 도나오에어는도 이곳에 있는 이 여 이렇게 직원들이 있고, 갑자기 버스가 멈췄요 <웃음> 어, 뭐지? 1시번 버스 진짜 많이 타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여기는 디지털이 아니라서, 여기 보면은 종이 같은 거에 흔적이 차면 적어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차가 많네. 그리고 이 정도면 진짜 트랙이 없을까? 교통체증이 없는 편이에요. 엄청나게 깔끔하고. 그리고 인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도에 오토바이가 진짜 많아요 저것 때문에 인도를 쓰기가 너무 어려워 사실 인도란 말이 더 웃겨 여기는 인도가 아니라 오토바이도 훨씬 오토바이. 그리고 여기 보면 은 저렇게 도점도 아니고 거리에서 식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베트남 스타일 식당이고 농담 니가 중닭 파는걸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 한번 얘기까 신감은? 그래서 버스를 내릴 때는 이렇게 뒷문을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 그리고 벨이 고장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다시 육성으로 얘기했어요. 보통 벨이 안 고장 나 있거든요. 이렇게 버스를 내릴 때. 아 오늘도 너무 재밌는 하루였어. <웃음> 길 건너는 스킬로 얼마나 있었는지 알수 있어요. 여기가 버스 정류장다 아, 버스 탄었는데 버스 탄다. 12원 버스. 어, 엄청 심하네. 진짜 좋아. <웃음> 이렇게 탔는데 아이고. 아, 국화부스는 안 눌러가지고, 저장이 되는데. 그래도 현지 사람들은 거의 이용하네. 현지 사람들은 오토바이나 랩이나 이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또, 외국인들이 많이 타는, 그렇게 유모차. 可以呢